안녕하세요, 선생님. 너 예고, 설 좋아, 라이트, 라이트, 라이트. 최2 좋아. 봐라, 우, 봐라. 중요하니아 서명호 때문에 서명호 김민규 ASMR. 오 a s m 오보여 뜨거운 바람 나온 거야. 또 이쇼 되겠다. 부분에서 어. 진짜 괜찮다. 어. 아, 진짜 아, 안 돼. 안 돼. 이게 더나아 바로. 첫 번째는 하하 맞추고 두 번째 때 웃으면 안 돼. 부서하아하하하하2 0번더 어제 이렇게 하자 이건 낫다 와다다다다다 아니 와다다다다다 와다다다다다 아다다다다다 아니 무슨 텐든 텐든 만들어버려 와와와 뭔가 랩 텐츠 랩 텐츠 랩 텐츠 이때가 꼭 왼쪽으로 전하 아니면 랩 새로운 단어들 아니면 랩 텐츠 랩 텐츠는 아예 올로 다 부르고 음악몽을 랩이렇 하면 안돼 랩맨 랩 앞에부터 다시 한번 해보자. 캐런스 나르가 모나나. s o m 하. 세럿 세 청춘은 누구일까? s o m e 누까 우리의 우리의 청춘은 아, 누구게? 누구의 청춘은 어, 어, 누구게? s o m e t h i 청춘은 누구게? 캐스럿의 청춘은 누구게로? 럿 청춘은 누구게? 하. 만들지뭐어 네, right r i 진짜로 오우, 음으로캐럿은들 오우. 오우. 오우. 오우. 오우. 오우. 오우. 오우. 오우. 오우. 오우. 오우. 오우. 오우. 오우. 오우. 오우. 오우. 오우 덜이 불러와 갑자기 나오는 거시작 이게 하나하나하나하리고 달리고 진지줄이냐순간이 부르는 거예요. 근데 좌, 우가 너무 재밌어. 야, 이거 동작을 보우그래가 리여설하그리고설 그 마지막 이름 고려단서 소명호 드어웨드어 서명호 페드어웨서명드어웨이드 서명호부터 페드어드어 서명호부터 드어웨이리허 해볼게요 아저 선수 저기서 저러면 안 되는데요 가자